오늘은 눈썹 탈색을 했더니 거의 눈썹이 없는 사람처럼 됐네요 좀더 진한 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<웃음> 이럴 수 있는거죠 오늘의 데일리룩이고요 멀리서 찍고 싶은데 어디 멀리서 줄 데가 없네 일단 지금은 강남역을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강남역에 가서 오늘 에스쁘아 제가 에스쁘아 가서 확인해본다 했잖아요 그 단종되었나 그거 이제 사야되거든요 진짜 컨투어 그래서 에스쁘아 가서 어, 컨투어를 보고 있으면 산 다음에 홀드스톤 가서 대용량 큰거 사가지고 올거에요. 저 그거 먹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동네 없어요. <웃음> 우리 동네가 시골이란게 아니라 그게 홀드스톤이 전국에 한세개세개인가 3개,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강남역수봅시다 오늘 입문을 했을까요? 어, 오늘 끼치 여리플데 미슬렛 혹시 받으셨어요? 어, 아니요 저 아니요 어아못쳐놓셨어요 놓쳐 놓쳐 놓쳐 놓쳐 놓쳐 놓쳐 요요아쳐놓거 그런 거요니쳐 놓쳐 놓쳐 놓쳐 놓쳐 놓쳐 놓쳐 놓 아니라서 쳐놓 초청받으신 분들만 초대 최대한... 오늘 에스쁘아에서 쫓겨났어요 오늘 분 이벤트 한다고 래서 무슨 초청받은 사람만 <웃음> 들어왔지 대박 쫓겨났어요 다음에 오래요 내일 다시오래요 강남에스쁘아 안가야지 다른 데 있나 한번 식해봐야겠어 아, 에 말해서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촬영을 못 하면서 그냥 빨리 사고 나왔어. 이렇게 사고 나왔답니다.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폴드스톤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예요 마지막으로. 근데 저기도 왠지 촬영하면 안 된다 고것 같아서 조심해졌어요 아, 뭐 촬영할 수 있을 것인니 지금도 쪽팔리내 나오는데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시 응, 질문했는데 저거 이거 이거 제일 큰 컵에다가 이거 이제 저거 진짜 거 맨날 저것만 먹어요 저는 i m t o i n g チーズ Its a t h e u n i e r s t h a on t e i p a s e m e r o m h n i n e i g h s o u g a r n o t it s t h e o s e 너무 많이 했나? 많이 어 아, 싸 전원 분이 많이 해주셨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대박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우, 게이든 <웃음> 엄청 많이 주셨어요. 또에 예, 개이 개인, 느낌. 기분 완전 좋았어요. 역시 콜드스터는 최고예요. 어, 오늘 한 거예요. 여기 에스쁘아만 샀으면 딱 완벽한데 에스쁘아가 절 거절했어요. 뭐 서비스 너무 많이 해서 저한테 서비스를 기출 시있 아이스크림 <목소리도> 오늘 콜드스 날이었나 봐요 콜드스포 가야 될 사람 날이었던요 최고참 여기서 먹고 오고 싶은데 지금 집까지 가면 아이스크림이 녹음스럽어서 조금만 먹고 먹으면서 어, 버스집을 들어가야 돼